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재밌는 하스펀을 위해 여러분들의 제보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미디어 네이버닷컴으로 제보해주시면 저희가 크리에이터 분들의 동의를 얻어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밌게 봐주시고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아니 근데 중매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거 또 있잖아 가봐 수평을 쓰잖아 이번에 이거 아 무리해 분노데 잠깐만 오 오늘 수에 맞서서라는 카드를 혹시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생성한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어 당연히 이거 되게 넣은 게 아니겠거니 생각했는데 우리 음. 마법봉을 고르는 시간 낭비 저보다 훨씬 강하시네요 정령들이여, 나를 인도하십또일 부족해 또내의 힘을 두려워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서순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만 아 제발 아아아아아 미쳤냐고. 아 이거 졌어요, 졌어요, 졌어요. 어, 어그로. 이거 그냥 다 털자. 펭귄 커요. 이거 펭귄 이펙트 생기거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찮나 쳐. 가자 오케이 오케이 꺽 하고 그 다음에 턴 종료하면 이거 버려지고 효과로 하나 두장 드로우에 굴단에서 효과로 세장 드로우 총 다섯 장 들어, 미쳤는데? 이게 덱인가? 내가 뭘 보고 있는 거지 도대체? 폭덧 무섭지 않지, 이 덱은. 폭덧 따위는 무섭지 않다. 랭컨 공격! 폭탄! 나가! 미쳤는데? 아니 덱 누가 짠거야 도대체? 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 너무 재밌잖아 야생 안 한다고? 이러는데? 야 근데 진짜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냐 개 처맞는데? 그거 내놔! 이제 이거 내꺼! 원터의 신지를 어떻게 봐? 아닌가? 아, 똑같이 3대미니까 신지 보는 게 나았나? 그게 맞는 거야?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하지마. 아, 이거 그밥 찾으려고 그러는 거 봐. 와! 그만 나오면 나 진짜 그냥 아 마리.. 말... <웃음> 아뇨 이거 오른쪽 마력의 샘 나온 다음에 마력의 샘에서 나온 라스 해가지고 실험실 조수랑 내면 이기 지금. 마력의 샘 0코거든요 어차피 흐름 3번 써가지고 어? 라스 내가 말했지 이게 금아야 이게 금아야와 미친 진짜 개고수네 장현재 진짜로 나는 하스를 깨달아버린 게 아닐까 이미? 아니 뭐.. 뭐지? 와나 아, 아, 지금 소름 돋았어 정말로 아. 이게 하스 스토리지 이게 헐스 스토리지 아 정말